안녕하세요. 도전전자책출판 전문가 원고를 쓰지 않고도 책을 낼수 있다. 담당하가 김정환입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은 전자책 등록하기 과정입니다. 어, 먼저 국내 서비스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유페이퍼를 이용해서 이제 판매상품 등록을 하고 그리고 ISBN과 ECN을 발급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 국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이 전자책을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딱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팬립이라고 하는 사이트밖에 없는데 일단 거기에 이 책을 등록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시계 회서 html 사용 방법들 간략하게 훑어봤었고 구성 요소 확인해 봤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지난주에 했어야 될게 뭐냐면 오류 검사 부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평소보다 조금 많이 길었었죠 지난 시간이 그래서 이제 오류 검사 부분을. 이번주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시계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전자책 한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자책 만드는 부분부터 그건 이제 그 이제 오올 검수를 하고 그리고 유페이퍼에 등록을 하고 펜립 이라고 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외국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등록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책을 만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요거, 어, 지금 보이시는 이게 지금 개용무기라고 하는 작가의 작편 단 작품 세 권을 어, 상환, 최소화방, 백치 아다다요세 권을 제가 지금 원고를 준비를 해놨고요. 어, 원고 정리는 다 끝내놨습니다. 어 뭐, 그, 우리 지난번에 문단 정리하는 것들 얘기했었죠. 그거 정리는 제가 작업을 좀 미리 좀 해놨고요. 그것까지 여기에서 보여 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해 놨고 그다음에 책 소개하고 작가 소개도 만들어 놨고 지금 보시는 이 표지 작업도 해 놨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시길 파일인데 그냥 기본적인 뭐 CSS 정도 하고 폰트만 불러와져 있는 정도 수준의 이파 파일도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지금 텍스트에는 커버하고 CR 이건 이제 저는 제목을 c r 이제 카피라이트의 약자로다가 적어놨는데 판권 페이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표지 페이지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판권 페이지도 그냥 판권 안내만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 CSS 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먼저 폰트를 나눔명조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눔명눔명조 나눔 t t f 요게 폰트에 보시면 나눔명조 여기 있죠. 그다음에 나눔명조 볼드, 나눔명조 볼드 그리고 어, 나눔고딕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세 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나눔명조,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나눔명조 볼드, 그리고 제목은 나눔고딕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1 즉그 대제목 같은 경우에는 2.1EM 크기로, 그리고 문단 정렬은 이제 중앙 정렬, 그리고 마진 탑, 상단 여백, 하단 여백, 글자 색깔 정해줬고, H2도 H1하고 똑같은데, 어, 일단 내용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글자체는 똑같은 걸 쓰고 있고, 글자 크기 약간 작고, 그 다음에 좌측 정렬, 상단, 하단 마진, 그리고 글자 색깔도 동일하고요그 다음에 H3까지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똑같은데, 역시, 글자 크기만 좀 달라지는 정도로. 근데 p는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1, 2m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간. 행간은 1.82m. 그리고, 문자 정렬은, 예, 왼쪽 정렬로다가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p1, 이건 뭐냐면,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상자가 필요한 경우들 있을 수 있죠. 뭐, 약간, 다른 내용들을 중간에 보여주기 위해서 박스 안에다가 사진을 넣고, 설명을 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거 좀 넣어놨는데 요거는 사실 소설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거는 뭐랄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만의 CSS인데 꼭 이걸 똑같이 사용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어떤 용도로 다 쓰이는지,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이 들고는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눔고딕, 이렇게, 나눔명조, 뭐, 이렇게 세개 갖고 왔는데, 글자꼴 갖고 온것 같은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폰트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존 파일 추가한 다음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글자체를 필요한 건 선택해서 열기 누르면 바로 불러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는 우리가 쓸 일은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버 부분에, 이, 아까, 만들었던 그 이미지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먼저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겠죠. 저 이미지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존 파일 추가 만들어 놓은 표지 갖고 오고요. 자,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개용목 다시 001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글로 적혀 있으면, 예, 아무래도 파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표지니까 그냥 커버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거버 부분에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사실 코드 뷰로 보면서 이 자리에다가 뭐 IMG 뭐 소스 SRC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작업은 가능하면 쉽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이는 이 아이콘 얘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확인 그럼 이렇게 불러 들어와 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미리 보기 영역을 좀 보시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 네. 얘를, 영역을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좁아지게 되면 잘리죠. 넓어지게 되면 여백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요 뒤에다가, 저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얘가 조절이 돼도,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100% 꽉 채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판권을 좀 볼까요? 판권을 사실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만, 만들어놓은 판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자리에다가, 여기 P, P하고 P 사이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러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면, 북비로 보면서, 네, 여기에, 일단은, 컨트롤 V, 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약간 좀 여백도 좀 주고요. 이런 식으로. e c n 는 우리 어차피 안쓸 테니까 넘어가기 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이제, 담당 작가, 이메일 주소, 출판일 이제 가격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해놨고요 보통 이제 이런 데서 요거 이거, 요거는 어,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되게 박스 처리 할 수도 있거든요 박스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아까 여기에서 스타일 보시면 맨 아래에 이렇게 점요거 적어놓은거 있죠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일단 좀 보니까 여기 앞에 div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div로 들어갈 게 아니라 p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제목이 제목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글자체가 나눔 명조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p 값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div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주는 게 가장 좋으냐면 얘네들을 p로 바꿔주면 돼요 p 슬래시 p 이렇게 근데 이거를 좀 보니까 얘는 제대로 바뀌었죠. 근데 이걸 일일이 바꿔주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여기에서 찾기 div 바꾸기는 p 그래서 모두 바꾸기 싹 바뀌었구요. 에러 나죠. 왜냐면 뒤에는 아직 작업을 안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s l a div 는 s l a p로 모두 바꾸기. 싹 바뀌었더니, 예, 작업이 됐죠. 근데 간격이 너무 많이 멀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P, B, R, P, B, R. 이게 두 줄이나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 한번 지워볼까요? 줄었죠? 네, 이런 정도만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될것 같아요. 없어도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전에는 왜 생겼었냐면, 아까 있던 요거, 요거는 요거에 대응되는 p 값이 위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된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 있냐면, error on 21 at column 5. 뭔가 문제, 서 뭐라고 되냐면 opening and ending 태그 mismatch. 다시 말해서, 요 p에 대해서는 엔딩 태그는 있는데, 여기에 p, 요 p 태그는 뭐 각각 이렇게 맞아떨어지는데, 얘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워주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해결은 되죠. 그 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드리냐면 이거를 박스 처리를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박스 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태그에 대한 얘기를 할때 몇몇 태그는 자체적인 기능은 없지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조금 전에 여기에서 보셨던 div라는 태그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형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div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주게 되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div, 클래스는 p1.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는, s l a div.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음. 자, 그럼, 그러,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니까, 이거는, 이, 똑같이 좌측열 들어가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중앙경로로 놓으셔도, 다른 볼만 하겠죠. 예, 이거는 각자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고, 어, 이환경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엔터키를 쳐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 그거 갖다가, 코드로다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 여긴 지금, 예, 이렇게 pbrp 라는게 생겼죠. 얘를 빼볼까요. 그러면 붙죠. 이 자리에다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p s l a p 이렇게 넣어줘도 이렇게 간격이 해결이 되죠. 어느정도는. 네. 만일에 이거를 여러 번 넣어준다고 될까요? 안돼요. 아까 우리 여기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이런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br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넣어준 거는 얘는 들어가는 숫자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br 숫자만큼 br을 내가 이 안에다가 여러 개를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게 되면 그만큼 떨어집니다. 피는 여러 번 겹쳐있으면 하나로 다 인식이 되고요. 지금처럼 보시면 이 자리에 피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줄에 해당되는 거고요. 각각 피마다 예, 한 줄씩 잡아먹고 있는데 피를 여러 개를 넣어준다고 해서 이 간격이 그만큼 더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격을 좀 많이 넣어주고 싶으면 이런 정도로 다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건뭐이느냐 하면 이제 본문 내용 작업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에서 작업을 할때이 판권 페이지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커버해서 자,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창을 이 새로운 html 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빈 html 파일 추가하게 되면 싹다 아무것도 없이 나 제목도 넣어주고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번거로운 작업이 될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이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커서가 이렇 깜빡거리고 있죠 여기에서 저는 이걸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스플릿 s 커서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파일을 분리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클릭해 보게 되면 섹션 0001 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어, 바디가 하나 빠져서 나오네요. 자, 일단 얘를 하나를 제대로다가 넣어주고 선명을 맞이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보이는 요 내용들 중에서 아까 제가 요 자리에 이제 그 커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 위에 있는 요런 것들도 다 기본값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편하게 사용하실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뭘안 넣어줬었느냐 면이 이런 표지에는 안 넣어준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 줘야 돼요 뭐냐면 css 불러오는 요거 이거, 링크값 자, 이거는 여기 보이는 스타일 0001요거를좀 불러온 거고요 어 여기 뒤에 있는 요것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본문에첫 번째로 할건뭐이느냐면 음,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할때 보통 책 같은 경우는 표지가 있고 목차가 있고 본문 내용들어에 작가소개님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0001은 작가소개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름을 writer -E 라고 쓰겠습니다. 작가소개에 해당되는 내용을 뭔고를 그렇게 선택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작가 석이라고 일단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선택해서 h1, h2로 해줘야 되겠다. h2. 그 다음에 이 본문 내용들은, 본문 내용들은 p. 잘안 먹었네요 다시 그러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여기 DIV라 들어가거든요 번거롭지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바꿔주셔야겠죠 바꾸고 여기서도 바꾸고 그랬더니 음, 저거 들어갔죠? 간격이 너무 먼네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를 하나하나 지워줘야 되는데, 뭐 여기서 이거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작가석이 끝났고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어, 개모 단표서 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아까 봤던 것처럼, 요걸 한번 눌러서, 이번에는, 첫번째 소설인, 상환.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북뷰로 보면서 컨트롤 V.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제목. 제목은 H2. 들어가 줬고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눈...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닫아주는 바디 바로 전에서 커서 놓고요. 어, 다시 한번 또 요거 클릭하셔서 이번에도 다음 작품 상환 다음 께 최사방.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예다 들어갔죠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근데 얘는 소재목질이 이렇게 1 2 3 4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최소방은1 2 3 4별로 나눠준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름 두고요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 앞에서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최서방해서 이렇게 쭉 들어갔고, 그래서 일로 끝났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최서방 이렇게 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야 좀 나중에 찾아보기 쉬우니까 이 상태에서 이 제목을 사를 해서 이에다가 맨 앞에 갖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첫번째 거에서 얘는 제목이 이번에는 he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사방 h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또3 자, 선택해서 잘라내도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죠 3 바로 앞에서 여기다가도 이거를 복세를 해서 아예 붙여넣기 를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스플릿 그럼 또3 들어갔죠 그러면 h E 잡아주고 또 앞에 거 잡아서 4에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앞에서 스플릿 선택해서 h e 그리고 마지막에 5 그래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선택해서 아니죠 이 앞에서 잘라내기 그 다음에 얘만 선택해서 h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장 혹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음, 띄어쓰기나 뭐, 행간 같은 것들 쭉 확인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도 문제가 없고 음, 이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선택하시고 스필릿한번더한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백치하다다 컨트롤 A C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V 됐고요그 다음에 백치하다다 같은 경우에도 어... 여기엔 그건 없네요. 그러니까 문단 나뉘는 건 없으니까 제목만 예, H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빠진 부분들 뭐 잘못된 부분인지 확인 한번 해가면서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세번다 끝났죠. 그러면 책 편지 작업 끝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섹션 1234로 적혀있는 요 기본 이름보다 그냥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는 이 컴퓨터 자체가 작업할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 편집하거나 작가의 입장에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제목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보기 편하게 바꾸셔도 돼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앞에서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능한 한 파일명은 영문과 숫자라고 발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이름 바꾸기 눌러서 원하는 대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안 바꾸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얘네들은. 자 이렇게 놓고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먼저 저장부터 한번 하시고 자 이번에 볼건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메타 편집기 값들은 제가 지금 미리 넣어 놨는데 요것들은 지우고 다시 볼까요? 뭐뭐 들어가야 되냐면 느 원래 기본값으로다가 얘는 어 랭귀지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 에드메타 데이터 눌러서 먼저 오서 어 작가가 누구인지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용뭐이거응 음, 위래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에드메이트 데이터를 른은 다음에 퍼블리셔, 퍼블리셔 있네요. 이거는 유 페이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리고 또다시 에드메이트 데이터를 른 다음에 음... 이 정도면 되나요? 데이트, 퍼블리케이션. 언제, 아, 이, 할 것인지. 날짜는, 오늘 날짜로 잡히게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날짜를, 저는 5월 5일로 한번 잡아볼까요? 5월 05일. 그리고, 뭐, 뭐, 잠깐만 들어오지. 아.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DC데이트, 똑같은 게두개 들어가 있네요. 얘도 지워주겠습니다. 확인 됐고요그 다음에 목차 정리 해야 되죠 또 도구에서 색인 아, 색인 아니죠 차례 제네이트 테이블 오브 컨텐츠 누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작가 소개 상환 최서방 5개 백차다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최서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개 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요 앞에 별도의 그 다음에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름이 좀 약간 바뀌게 되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얘는 뭐어 최서방이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선택해서 h3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h3 이렇게 적어줬어요. 아니면, 이거 는 1, 2, 3에서 숫자로만 적어주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저장을 또한번 하고, 도구에서 차례 에 들어갔더니, 최소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서브로 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목차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작업이 끝났으면 기본적인 작업은 다 끝이 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도구에서 이거 웰품 체크 한번 하시고 아무런 문제 찾지 못했답니다. 이러면 일단 전자책 작업 하나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저장 또 한번 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신 다음에, 자, 얘를 다 끄고, 자, 얘를,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 거에 지난번에 제가 이 오류검출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해주실지 못해봤는데, 그거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펍체커라고 하는 거, 요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셔도 되고, 여기서 얘를 눌러서 찾아가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validate if u 자, 오, 에러가 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먼저, 어, 브라인저전으로서 누락된 필수 요소가 DC 타이틀 분석하는 동안 오류가 발견이 됐대요. 음, 컨텐츠오피 t 에서 그러면, 볼까요? 여기에서, 컨텐츠 1.5pt 에서. <웃음> 아, 필수 요소가 빠졌군요. 여기서, 이건 저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메타데이터 편집기에서. 이게 아닌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 제목을 안 넣어줬군요 어, 예. 그게 필수에서 빠졌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타이틀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또 저장을 한번 하고요 하나 일단 해결했고요 요거는 어 요요 이미지노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 img 소스만 불러드린 게 아니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 불러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어, 따로, 예, 이것도 역시 태, 태그를,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넣으시고, 파일 이름까지만 똑같으면 전혀 문제없이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예, 기회가 되면 좀더 찾아봐서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목 들어갔고요 음, 문제가 없다네요. 딱두 개가 문제였었네요. 자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됐으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유페이퍼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던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유페이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자 유페이퍼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전자책 제자 등록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전자책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기본정보 개용목 단편 모음집 부가 제목은, 다시 읽는 우리 문학 시리즈로 가죠. 뭐, 그 다음에, 저자는 개용목. 출판사는 유페이퍼. 그리고 출간 일자 5월 5일. 자, 1차 카테고리는 소설문학, 2차 카테고리는 한국소설. 그리고, 전자책 소개.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작가 소개도,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단계로 자, 이 e p u b 으로 등록을 할 거고요. 자, 이 e p u 전자책 표지 파일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 줬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전자책을 업로드 할 거죠. 밑에는 얘네들은 직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파일 선택해서 이렇 용목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 전자책 등록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됐죠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자책을 국내 판매 사이트에 등록한 것까지 작업이 된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판매 신청 해야겠죠 i s b n 우리 모르죠 모르는게 아니라 현재 발급이 안되는 상태인거고요 그리고 판매가격은 얼마를 할거냐면 제가 3,000원 잡아놨었나? 4,000원 이었었나 자, 이렇게 3,000원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DRM은 판매 신청시 마다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여는 무료로 하지 않고 한 1,000원 정도로 해서 한달보름만 합시다, 보름만그 다음에 작가 소개 상환 이 정도까지 잡아놓게 되면 뭐냐면 음, 미리 보기 기능 지원해주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DRM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DRM 적용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가져다가 자기만 들 편집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복사방지장제 같은 게 이제 DRM인데 그거를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500 캐시 차감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DRM을 하지 않아도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라딘, S14 같은 데서는 다 DRM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DRM은 유페이퍼 내에서 판매되는 거에 한정된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셔도 상관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연찮게 누가 이 안에서, 유페이폰에서 구입해 갔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 예, 자기 마대로 편집을 한다던가, 마껏복사 한다던가 이럴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게 되면, 예, 현재 요0 5천원이죠. 이 상태에서 넘어가서 이제 시작하게 되면, 예, 500원이 깎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아, 이 내용 수정해야 되겠네? 수정한 다음에 이 안에서 판매지에서판매처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또 차감이 됩니다. 그것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판매지에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외사는 모두 다 선택할게요. 그리고 판매신청 완료 그럼 끝난 겁니다. 정상적으로 다 등록이 됐고요. 그러면 판매 대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요. 자이 상태에서 isbn 발급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역무단편소설을 선택하셔서 발급 신청 자, 유캐시에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끝났고요. 그 다음에 ECN도 발급해 볼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발급 신청 역시 천원 까나가는 거고요. 확인 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어 만에 하나 일주일 안에 i s b n ECN 발급이 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전자책을 발급한 그러니까 전자책을 발행을 하고 판매 신청을 하고 국내 판매 신청까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요거에 실제 판매가 올, 들어가게 되면 얘, 얘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느 그때 보셨던 것처럼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국외 사이트에 판매 등록하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음, 외국에 내가 만든 단자책을 유통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팬립 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이버에서 팬립 한번 검색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사이트 구성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바로 이 판매 사이트로 넘어가는 링크 를 찾기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우리 카페에다가 알려드릴텐데 요렇게 되어있는 주소입니다. 뭐 팬립 아, 팬립 1카페2 4 라고 하는 곳인데 요, 주, 요 주소도 그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신규가입으로 다 가입을 가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아이디 입력하시고 패스워드 넣으시고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그리고 뭐 이제 회원 약관 좀 보시고요.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동의 버튼 누르시고 체크하시고 회원가입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저는 자,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아, 제가 올린 책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뭐 책이 판매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이게 음,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책을 외국에 판매했을 때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저도 사실 아직까지 이 외국의 어떤 그런 홍보 전략 같은 거를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아서 일단 등록만 해놓은 상태인거거든요 볼까요? 제가 지금 예전에 썼던 책네 권을 등록을 해놨는데 이 중에 세일즈 리포트 한번 볼까요? 한 권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린 거에 대한 정상금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저는 보니까 구글 플레이북에서 판매가 됐고요. 여기 좀 보면 판매되는 채널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24신발라커, 아마존, 애플북. 이런 결과를 거두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국내 판매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내 판매는 저도 여기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국내 판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페이퍼를 이용해서 주로 등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 판매를 외국에서 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자, 등록하는 방법부터 볼까요? 이쪽에 보면 도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다 이 제목을 입력하는데, 여기는 제가 아까 그 앞서 보여드렸던 개획목 단편소설 갖고 못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ISBN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ISBN이 발급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현진건 단편소설 보다 보겠습니다. 현진건 단편소설 모음집. 그리고 부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다시 읽는 우리 문학이라고 적었네요. 그러면 다시 읽는 우리 문학이 아니라 다시 읽는 한국 문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외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시리즈는 한번 필요 없고요. 출판 일자는 언제였냐면 3월 2일. 출판사명은 a 페이퍼 페이지 수는 종이색 기준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대략 한 50페이지, 60페이지쯤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ISBN. 여기 있죠. 컨트롤 l c 한 다음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주 언어는 한국어가 되겠죠. Korean. 그리고 역할은 보서가 되고, 현진건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현진건. 그 다음에 그다음에 현진권 역할 2는 없어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할 3도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도서소개 도서소개는 여기에는 전자책 소개 부분을 붙여넣기 하면 될것 같고요. 독자층은 제네랄 성의 컨텐츠는 아닙니다. 성의 컨텐츠가 수업된 데서 반드시 완료 선택해야 되는데 성인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도 없죠. 네, 성인용이 아니니까 없는 거고요. 키워드 한국문학 근현대문학 또음 이렇게 하나 쓰겠습니다. 도석 카테고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로맨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그리고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시안 아메리칸 클래식 3차 볼륨은 없네요 자 이렇게 놓고요그 표지 800에 1280이상이 jpg 만 가능하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퍼 파일은 여기에서 이렇게 업로드 해주고요 판매 가격은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 거냐면 3천에 판매하고 있군요 그러면 3,000원에 해당하는 화, 환율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환율 계산기. 그래서, 3,000원. 2 3달러래요 그럼 3달러 하면 되겠네요. 3달러. 그래서, 배포하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아, 저작권. public domain. 이렇게 놓고, 배포하기. 그러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면, 기다리면 셀즈 리포트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여기 지 보시면 상태가 P로 돼 있죠. 이게 팬딩, 대기 중이란 말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 s 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예, 판매가 정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이 글쎄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내가 직접 글을 쓰던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써놓은 글을 Public Domain 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마음껏 가져다 쓰던 또는 그렇게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내가 내의미대로 각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또 다른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유명한 어, 뭐 셜록 홈즈 를 가져다가 나만의 셜록 홈즈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제목도 바꾸고, 주인공 이름도 바꾸고, 스토리도 조금씩 반전을 시키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그 영국에서 드라마로 나왔던 셜록이라는 그 드라마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모티브는 똑같은데, 어, 과거가 아닌 현대.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왓슨 박사가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그 전쟁에 참전해서 약간 다친 모습으로 귀환을 한 그런 형태로다가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이야기들이 좀 현대에 맞게 각색된 걸로 해서 꽤나 그 어떤 게 많았었죠. 그런 식의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그게 얼핏 생각해보면, 야, 남의 책을 갖다 이렇게 막고 바꿔 쓰는 게 말이 돼? 싶지만 의외로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음,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게 어쩌면 문화를 좀더 풍성하고 윤성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같은, 이, 소설을 소설로다가 각색하는 경우보다는, 어, 소설을 영화로다가, 소설을 드라마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매체로다가 바꾸면서 이야기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그런 것들도 워낙에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보자면, 뭐, 드라큘라니 뭐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원전은 당연히 저작권이 만료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돈키호텔 같은 작품도 들 그렇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내 나름대로 뭐 나만의 돈키호텔 만든다거나 나만의 드라큐라 만든다거나 실제로 이 흡혈귀 시리즈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로 워낙에 많이 나왔는데 계속 내용들이 바뀌고 이제는 어떤 게원전이었어 원전을 찾기가 오히려 헷갈릴 정도가 되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업도 많이 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물론 본인이 쓰신 원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고를 기존의 출판사들을 이용하지 않고 출간하는 그런 방법도 들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남는 문제인지 뭐냐면 이런거예요 종이책은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죠. 사실 전자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뭐 재료비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물론 전기비용이니 뭐니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종이책은 일단 종이에다 인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습니다만 그것도 최근에는 POD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POD는 뭐냐면 Print on d e m a n d 란 말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어, PDF 방식으로 전자책을 미리 만들어놔요. 그러면 음,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 펍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종이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펍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PDF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내가 일반적인 형태의 이 종이책 디자인 데이기를다 만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지접못하겠으면 외주를 주셔도 돼요. 표지부터 시작해서 외주를 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PDF 출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출판사에다가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책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 수량만큼만 책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싶지만 이거는 인쇄 방식이 아니고요 프린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pod 출력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제 주문 들어온 책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불러서 프린트 버튼 누르면 쫙한 장씩 프린트를 해서 저쪽 마지막에 가면 책한권으로재본을 해서 예, 발행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음책 인쇄에 따른 비용 부담도 적고 그리고 그런 곳은 일단 아무래도 판매나 이런 것들보다는 출판사 입장에서도 어,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종이책은 인쇄를 몇천 권씩 해서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창고 비용이니 뭐니 발생을 합니다만 이 pod 방식은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용량만 차지하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많이 줄죠 그렇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음, 이 전자책을 PD, 이 pod 방식으로다가 출판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변환 작업을 거쳐서 pdf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예.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종이책에 해당되는 i s b n 을 별도로 받으셔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들을 종이책으로 출간을 해서 누군가가 종이책을 사고 싶으면 사귈 수도 있고 그럼 나도 종이책을 보관하고 싶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주문하시면 되고 그 경우에도 역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판 프로세스에 비해서는 인쇄나 이런게 좀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는 음, 문턱은 많이 낮지만 전통적인 방식이 그래도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이유은 뭐냐면 그렇게 종이책을 몇천 권씩 찍어서 그걸 다팔수 있을 만한 능력들,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노하우는 없지만 어쨌든 책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강사였습니다.